민규의 1분 7초 안에 4컷 만화 그리기 시작! 우와, 우와. 자, 뭐야, 뭐야, 뭐야? 민규가 공연장에 들어왔어요. 밝게, 옆에는 가방을 들고 공연장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밝은 미소로 모자를 쓰고. 안녕하세요. 짠! 이, 이곳은 개팽이죠 짠! 들어와서 자, 앉아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네요 한쪽 눈은 아직 안 받았고 왼쪽 눈만 받았답니다 눈썹도 그리고 메이크업도 한쪽만 했어요